안녕하세요 벌써부터 텐션 짱 높다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브라더빈이라고 하고요 라킹이라는 춤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같이 가질 거냐면 은 여러분들이 라킹을 조금이라도 접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고요 이모 왔다 안녕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펑 리듬이라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들 그걸가 봤어요? 클럽 가면은 막 이렇게 리듬 타잖아요 그요 리듬이 업 리듬이에요 요게 기본이 되는 리듬이고요 그 락킹의 기본 동작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는 업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업 차려서 해서 이렇게 팔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요게 된다면 은 여러분들은 벌써 락킹의 한 동작을 배우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동작 바로 배워볼게요 락킹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동작인데 다음 동작은 락이라는 동작이에요 여기를 잠그는 거예요 락 발이 벌리고 한쪽 발을 45도 45도로 돌아간 무릎을 펴고 여기는 락 그리고 괄호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두 바쁜 자랑이라고 <웃음> 야.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 리스 트 롤이라는 동작인데 리스 리스트. 손은 약간 탁구공 하나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잡아줍니다 그대로 들어줘요 이렇게 90도가 되게 귀 뒤로 손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요렇게 돌려주면 돼요 근무 시간인데 슬쩍 따라해볼게요 <웃음> 원투 원, 투 그러면은 다음 동작 다음 동작을 말하면 페이스라는 동작이에요 페이스 손을 아까 리스트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올려옵니다 90도로 간단하게 뻗어주고 내려주고 뻗어주고 내려주고 이런 <웃음> 느낌으로 택시 잡을 때 위험할 때 <웃음> 춤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국노래자장 아시죠? 여기 보면은 대화합적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세요 아니거든요. 그냥, 기분 좋으니까, 좋잖아요 바로, 바로 그겁니다. 바로 그런 느낌으로 춤을 다가가는데요. 그 다음에는, 제가 락킹 동작들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동작인데, 왜냐면 포인트라는 동작이에요. 포인트. 뭔가, 사람들이랑 뭔가,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동작이에요. 포인트. 이렇게, 여러분들 어때요? 뭔가, 가르쳐야 되겠지?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? 실제로, 뭔가를 가르쳐야 돼요. 이렇게가 아니라, 진짜 실제로, 가득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락킹 동작 파이브라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처음에는 팔꿈치만큼 그대로 손을 갖다 대고요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쳐주면 돼요 네, 그러면은 파이브로 끝 말싸 말싸 써먹어야지 <웃음>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뭘 배웠죠? 업 차렷 그리고 라 차렷 그리고 리스롤 그리고 내리고 페이스 그리고 포인트도 배웠죠? 그리고 플로도 배웠죠? 그럼 제가 이 동작으로 간단하게 락킹을 보여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락킹의 기본 동작들로 락킹의라는 춤을 추 수가 있어요 처음에